유니온 준비됐습니다. 임시지 부장님. 은신처에서 회수한 오리진 휠의 정비가 끝났습니다. 반중력 엔진도 문제없고 시범우맹도 성공적이었죠. 이제 보급만 완료되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신서울지부의 클로저들이 기다리는 남국으로요. 수고 많으셨어요. 한계남씨. 매번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군요. 엄연히 상위의 기술로 만든 비행정을 이토록 완벽하게 고쳐내시다니. 역시 벌처스를 대표하실 만한 실력이세요 사장 김가면 씨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행여라도 그런 말씀 형님 앞에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민폐만 잔뜩 끼치는 못난 동생이니까요 오리진 휠을 수리한 것도 지난번에 동영기를 고쳐본 적이 있어서입니다 경험만 있으면 누구든 할수 있는 일이죠 단지 그뿐입니다 <웃음> 한기남씨... 아 이거 너무 우울하게 만들었네요 어쨌든 제 얘기는 됐으니 발표를 시작하시죠 지금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니까 아, 그래요 서두르도록 하죠 그럼 오리진 휘를 타고 남극으로 떠날 멤버들을 발표할게요 일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리씨 신서울지부 클로저 팀들의 지원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거절했다간... 제 파트너가 혼자라도 갈 분위기라서요 생각 같아선 말리고 싶은데 당연히 듣지 않겠죠? 저수지? 그래!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난갈 거야 거기에 시공지 팀이 단순히 마음만 앞서서 이러는 게 아니야 걔들이 위험하다면 내 힘이 도움이 될지도 몰라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로서도 저수지 씨의 지원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을 정도죠. 그만큼 기계왕의 옷을 만드는 힘은 대단하니까요. 응! 남극은 엄청 추운 곳이라며! 내가 따뜻한 옷들 많이 만들어줄게! 그리고 고마워, 임시 지부장. 내 억지를 들어줘서. 아니요. 하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두분 지금 무슨 얘기 중이신 거죠? 그, 그게... 아무리 특별한 힘을 가졌어도 저 수지 씨는 민간인 아, 유니온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임무에 동원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임시 지부장그 참. 유니온 소속이 아닌 게 어디 나뿐인가? 그렇게 따지면 같이 가는 한기남 아저씨도 허유미도 마찬가지잖아. <웃음> 아 저야 오리진 휠의 정비 담당이니까요.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거든요. 저도 의무 담당으로 동행하게 됐어요 센텀 시티로 지원병력이 와서 지휘권을 넘기기도 했고 그동안 클로저 분들께 받은 빚갚고 싶었어요 부산 시민들을 대표해서 말이에요 아 물론 저보단 정구현 박사님이나 캐롤리의 유언님이 더 적임이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 다 연구원들이라 현장 활동에는 한계가 있는걸요. 특경대로서 훈련받은 경감님이 동행해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니 잘 부탁드릴게요. 다들 건강과는 담을 쌓으신 분들이라서요. 그거 날 말하는 거야? 진아씨도 포함해서예요. 나중에 제이씨나 트레이너씨가 알면 뭐라고 하실지. 미안. 그 둘에게는 내가 잘 얘기해둘게. 아니요. 저였더라도 분명 같은 선택을 했을 테죠 지아시처럼 싸울 힘이 있었더라면 분명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갔을 거예요 부디 제목까지 모두를 도와주세요 저는 여기서 후방 지원에 전념할게요 응. 맡겨둬 임시집부장자 이상 총 다섯 명이 남극으로 떠날 멤버들이에요 다들 탑승하셨나요? 보음은 완료되었고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할게요. 오리진 휠, 발진!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죠.